반갑습니다 안녕의 산신 도령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막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손님이 오셨다고 하는데이분은 어떤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이렇게 동시에 오신 건지. 우선 이제 사람의 운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쪽 생활을 길게 아직 하진 않았지만 배우면 배우고 상담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운이 좋을 때는요 뭘 해도 다 돼요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할때잘될 때는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뭐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한번 이게 와그러지려고 하니까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돈에 치고 사람에 치고 이게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왜 보통 그러잖아요 뭐 첩첩산중이라고 하나? 네. 엎친 데덮친 듯이라고 근데 이분도 약간 그런 게 되게 컸어요 연락을 주신 분은 올해로 나이가 70이 거의 다 되시는 남자분이신데 되게 정정하세요 직접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전라도 쪽에서 뭐 과수원을 크게 한대요 네. 과수원을 크게 하는데 뭐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뭐, 1, 2천 평이 아니라 거의 만평 이상씩 하는 거 있잖아요. 와, 이거 크게 하 네. 그래서 엄청 크게 하고, 요즘처럼 경기 안 좋을 때도 정말 주문이 끊이지 않아서 물건이 생산되는 대로 나가고, 생산되는 대로 나가고 막 이러는 집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정말 멀리 사시지만, 정말 본인이 농사 일이나 아니면 그과수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새벽에 뭐, 3시, 4시 안 돼서 일어나서, 또 초저녁에 주무시고 이런 생활을 하시는데 그렇게 일 끝나시고도 한 번씩 시간 되실 때마다 사랑사 와서 이렇게 빌어주시고 이런 생활을 수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산도 많이 그렇게 늘리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아들이 한명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사립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그 입학 관련된 서류를 담당하는 교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일을 하는 그 식구가 있대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 가 많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립학교가 돈이 없는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남들과는 다르게 애들에게 이제 학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클래스를 높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는데 그런데는 입학 절차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학력도 볼 거고 여러 가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담당하는 아들이 그쪽 그 사무 교직원인가? 그거 일을 하는데, 학교에 이사장 있죠? 이사장실에서 이제 부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갔더니, 아, 아닌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 그 자녀가 올해, 내년에 입학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잘 신경 써라. 그냥 처음엔 그렇게만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 뭐, 워낙에 그런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워낙 전현직, 아니면 뭐, 재벌 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잘나가는 집안 쪽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참고 삼아서 해야지 그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야너몇주안 있으면 누구누구 자녀분이 오니까 그 사람 서류 신경 써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사장이 그렇게 한번 얘기했을 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기 상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직감적으로 아 이거 서류에 대해서 뭔가 좀 편의를 봐주란 얘기구나 그랬는데 이 아드님이 엄청 강직해.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가 못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근데 감독님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이 강직해도 직장 생활하면 그게 결국 꺾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아들도 계속 완강히 거부를 했어.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못 이기고, 서류에다가 뭐 약간 편의에 대한 거를 썼나 봐요. 근데 그게 내용 즉슨뭐 이러니까 이 사람 반드시 이 학교에 적합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러 이런 거로 있어서 긍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약간 그 말을 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그 돌려서 표현하는 거조차도 그게 뭐 가산점 되고 막 이러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있었나 봐. 난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쓰고 어쨌든 나중에 그 자녀가 입학을 했는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사립학교라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감사 비슷한 걸 하잖아요 네. 근데 감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음. 근데 문제가 되면 우선은 그 문제를 원인 제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 상사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서류대해서 작성한 건 자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거 문의했던 그리고 그거에서 언급을 했던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웬걸 이사장은 나몰라라 상사 나몰라라 해서 꼭문이 빼고 다 얘가 그랬다라고 다 일을 벌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술안 먹던 아들이 술을 찾고 맨날 밤마다 잠못 자고 막 이렇게 막 있으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사를 보고 아 이분 급한 사연이고 하기 때문에 조상님한테 빨리 빌어 주셔야 될것 같다 워낙에 이제 신도님이 많이 빌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땐한번더 조상님한테 대접을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상님한테 빌어 드렸어요 조상님 빌어 드렸는데 조상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였냐면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분들도 심각하게 느꼈어요 근데 웬걸 조상님은 허허허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그랬는데 딱 보시더니 괜찮다 괜찮다 잘 넘어간다 괜찮다 괜찮다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왜 그런 거지 하고 이제 딱 들어보니까 너가 만약에 그간에 많이 빌고 안 닦았으면 더 세게 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가 꾸준히 많이 빌고 닦았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너는 너지만 결국에 나이가 들면 자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앤데 이 아들이 이런 계기가 없었으면 네가 과연 이런 데 와서 빌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직접 다치지 않고 자기 일 아니면 강건너 불구경처럼 하는 경우 많거든 그쵸, 그쵸. 네.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급하잖아 관제구서 그거 당연히 이번에 있는 거 맞지만 이거 너가 생각한 것보다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너는 너희 부모랑 별개로 꾸준히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잘 넘어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 제가 점사 봤을 때 정말 급한 거맞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니까 조상님이 바로 아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거 보고서 정말 이래서 조상님한테 평상시에 신경을 잘 써주셨던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왜?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신령님 모시지만 저희도 이따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식구들 거 많이 빌어준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빌어줄 필요가 없죠. 그거는 다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많이 꾸준히 기도하시면서도 자기가 그거를 했을 때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조상님한테 특히나 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평상시에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이랑 안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났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알게 모르게 뜻하지 않게 평상시에 잘되던 일이 안되기 시작하고 그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 아니면 내 마음과 같이 않게 남들과 뭐 다툼이 생긴다던가 뭐 차사고가 난다던가 자꾸 다친다던가 하면 그거는 한번 자세히 보시고 그거는 명확하게 자기가 알아두셔야지 그거를 계속 시간을 차일피 밀어두시면 이번에 이 사례처럼 신도분이 잘 비셨을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안 그러셨을 경우에는 그런 슬럼프가 꽤 오래 가고요. 그거 자기가 견뎌내지 못하면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길을 가지 않게 미리미리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21년 신축년이 되었는데 새해가 돼서도 내가 새해가 됐을 때 뭔가 잘 되겠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의외로 잘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실 때는 주저 말고 자기가 찾아서 살수 있는 활로를 모색을 해 보시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서 상담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 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